오늘은 신비로운 바닷길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예술의 섬의 장도에 왔습니다. 웅천친수공원의 공영주차장입니다. 2시간 정도는 무료입니다. 장도 입구에 있는 웅천친수공원은 도시민과 관광객이 천정해역인 가막만을 감상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도시내 근린 공원이라고 합니다. 캠핑장도요 멋지게 좀 조성되어 있습니다. 탈팽이가요. 네, 입구에서 맞이하고 있네요. 네, 마치 천천히 이 섬을 걷고 가라앉을 다닐까요? 희수의 섬 장도에 들어가기 전에요. 그대 조형물이 장도 입구에 딱서 있는데요. 걸어가는 사람이랍니다. 장도는요. 장도교를 통해 걸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고 가는 것이 자유롭지는 않은 곳인데요. 우리의 장기에는 만조시에는 섬으로 가는 다리가 불에 잠기는 잠수기로 안전을 위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구에서부터 어, 개조형물도 있고요. 저 갈매기 가요. 장도는 예술의 섬으로 가름나기 전에도요. 신비의 바닷길 열리는 섬으로 이름을 알린 곳이라고 합니다. 장도는 섬이 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서 섬마을 주민들은 진섬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멋지게 꾸며져 있는 가도해 정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 시대 사세의 삼국 시대 집터 흔적을 보존했다고 해요. 아름다운 남해 바다를 배경으로 잘 조성된 정원가요. 둘레길에서는 남해 자생 나무와 야생 허취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 시간을 향해서 장도는 예술 건강과 더불어 자연 풍광도 아름다운 곳인데요. 거미라서 파릇파릇하니 별로그 크진 않지만 아기자기하게 아주 잘꾸며놨습니다 소나무가 아, 아주 멋지면서도 웅장합니다. 어린 자녀들과도 편하게 아주 걸을 수 있는 길 같습니다. 비로소 앞바다가요, 완전 양식장이네요. 이곳에는요. CCTV가 많이 좀설치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네, 트리형도할수 있고 네. 네, 누군가 대신에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좀 불편하기도 하네요 네. 이제 유일하게 있는 전망대를 갑니다 장도 전망대는요 웅천동과 여수 서호동, 가덕동, 디오션 리조트까지 한노라차가 펼쳐져 있는 다리의 풍경을 아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의 네, 역도사라고요 사랑에는 차이가 없답니다 가우가 차이가 좀 있는데, 네, 네, <웃음> 대라고요반만 네, 네, 네, 성 상태로 이루어진 장 네, 네, 네, 시계와 네, 네, 대 등의 해양경관이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태양이 12시에 떠오르는 위치 등을 알수 있는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좋은 수위는 지금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추운 시가에 돌아왔더니요, 커피숍이 지금 마련되어 있어서 여유있게 컴퓨터 장마하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어저잔디광장에는요 많은 그 저작품들 거요. 여기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슴이죠. 등등 응, 응. 아주요. 얘는 또뭐 하고 있을까요? 이쁜저 공주님들이 지금 나오셨는데 정말 그 가족, 연인들과 편안하게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길이고요. 언제든지 아주 쉬었다가 다스는 것이어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낭동이가 이것은 과연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걷고 있는 생나무 녹음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이 유물은 1900년대 초 장도의 주민이 사기 시작하면서 잡발되었다고 비록 물의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가무이 가뭄이 심해도. 이 눈물은 마르지 않아 중도 주민들에게 생활의 원천이 되었고 이웃들과 소통의 장소가 되어왔다가 이 밖으로는요 서동 아파트를 한번 담아봐도 니다 걸어서 가볼 수 있는 섬이고요. 아름다운 여수 바다와 함께 예수를 감상할 수 있는 곳.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는 여수, 예술에섬 장도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